이왕, 보시는 김에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부탁드릴게요, 진짜. 제발. 아, 피파 요즘, 이번에, 봤는데, 빠친코가 이번에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아, 피파, 되게, 어, 빠친코 이런거 나오면 좋은데, 어. 이제 더 이상 뭔가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. <웃음> 이런 것들. 뭐 스페셜 부품 뭐 이런 건 뭐냐? 850FC. 어,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데 도대체. 인보 뭐 공지사항. 어.. 뭐 부품이랑 뭐 이렇게 있는데 히트카는 방법 900FC를 사용하여 생산할때마다 아.. 또 사야되네 야.. <웃음> 아, 일단은 이런 거 빠친코 저는 안 할게요. 어, 시청자분들이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돈도 없고 아직까지 학생 신분이라서 어, 저는 어, 빠친코 이런 거 피파 뭐 현질 이런 거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, 만약 시청자분들이 하셨었을 때 저한테 뭐 스케줄을 맡긴다라고 하시면은 하도록 할게요. 어, 저는 이런거 웬만해서 안하도록 할게요 차라리 저는 그 돈으로 어.. 그냥 좀 저축하자 이런 마인드라가시고 음. 나는 피파한테 속지 않겠어 음. 아.. 뭐내 구단가치가 높아져도 뭐 좋은 선수를 아무리 데려온들 뭔 의미가 있겠어 도대체 음. 맞잖아 그렇기에 저는 피파에를한줄 안할게요 뭔가 무가금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큰손 분들도 그렇고 좀 없어져야지 넥슨이 좀 바뀐다라 고 생각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안하는게 맞아 음. 그리고 나는 내팀 어차피 지금 현재 팀으로도 난 만족하기 때문에 음. Thank mm -hmm. you.